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우리가 볼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치기 위해서 우리가 볼을 조금 더 일관적으로 치기 위해서 항상 몸이 같은 힘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곳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스윙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조금 더 강한 힘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체 스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체 스텝이란 라 어떤 거냐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이 들어갈 때 클럽의 포지션을 맞춰줄 때 우리의 몸이 클럽의 포지션과 같이 움직인다면 조금 더 일관성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스윙이 나오겠죠 클럽을 보내줄 때는 체중이 중앙에 남는 것이 혹은 살짝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왼쪽에도 기본적인 체중은 남겨둬야겠죠 그래서 클럽을 오른쪽으로 보내줄 때내 오른다리를 밟아주면서 오른다리에 체중을 실어주면서 자, 포인트는 오른다리에 바깥쪽에 체중을 실어주게 되면은 골반이 지금처럼 밀리면서 스웨이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른발의 안쪽을 밟아주면서 클럽을 출발을 시켜줍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오른발의 뒤꿈치를 밟아주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반과 어깨가 가볍게 열리면서 몸의 회전을 만들어주게 되고 백스윙 탑까지 굉장히 수월하게 올수 있게 됩니다. 오른발을 밟아주기만 함으로써도 클럽의 시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오른발을 밟아준 후에 뒤꿈치로 체중을 빼주면 몸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물론 추가로 몸의 회전을 조금 더 만들어주고 추가로 손목을 조금 더 꺾어주면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주는 게더 좋겠죠. 자 이렇게 백스윙 탑까지 왔으면 다운스윙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내가 볼을 조금 더 낮게 보내고 싶다 그리고 볼을 조금 더 높게 보내고 싶다. 볼을 찍어치고, 눌러치고 싶다, 볼을 올려치고 싶다에 따라서 다운스윙의 시작 부분이 달라집니다 다운스윙이 시작을 할때 왼다리의 바깥쪽 부분을 밟아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왼쪽으로 살짝 기대주면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부분이 밟힌 상태에서 왼발의 뒤꿈치 부분을 밟아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반이 아주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오른발의 안쪽, 그리고 오른발의 뒤쪽 왼발의 바깥쪽, 그리고 왼발의 뒤쪽 아주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면서 몸이 왼쪽으로 나가면서 공을 찍어 치는, 눌러 치는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공을 찍어 치는 게 너무 심하다. 혹은 나는 공의 탄도를 조금 더 높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백스윙을 간 후에 왼다리의 안쪽 부분을 밟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왼쪽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왼다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왼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을 빼주면 은 왼다리의 안쪽에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전보다 조금 더 높은 탄도의 공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스텝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백스윙 거기서 내가 스텝을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주냐 안쪽으로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탄도 그리고 뒤꿈치 쪽으로 넘겨주면서 몸의 회전을 도와주기 때문에 더 빨라지는 헤드스피드까지 이 방법의 경우에는 드라이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내가 공을 조금 눌러치고 싶다. 맞바람이 불어서 공을 낮게 치고 싶다. 바깥쪽에 회전. 내가 볼을 좀더 높게 띄우고 싶다. 어퍼블로우의 스윙을 만들고 싶다. 안쪽에 회전. 이렇게 우리가 다운스윙 시 스텝만 제대로 밟아주게 되도 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전보다는 훨씬 더 일관성 있는 그리고 나의 의도대로 샷 메이킹을 할수 있게 자그러기 때문에 볼을 치실 때 연습을 하실 때 클럽의 포지션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 포지션으로 조금 더 쉽게 갈수 있는 스텝을 밟아주면서 하체 움직임을 가져가주면서 몸을 사용해 주시면서 클럽을 움직이신다면 전보다 조금 더 손쉽게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스윙이 나오게 되죠 지금까지 하체 스텝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영원 프로였습니다